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먼저 한번 보세요. 23절 보시면 여기 그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해요. 여기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죠. 25절에 가 보면 이 복음의 일꾼을 무엇으로 또 자신을 소개하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교회의 일꾼에 대한 부분을 여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직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선상에서 지금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골로새서 말씀으로 교회를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4절 볼게요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이거 성경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제목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이 24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전에 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 서장론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장론님 그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라고 하셨죠? 네. 그때 제가 들으면서 아 맞다 참잘 설명하셨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어, 또 죽으시고 하는 것의 복음에 있어서 어떤 부족한 고난 뭔가 좀더 있어야 할 고난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미흡한 고난 또는 부족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고난이 남겨진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이 아니라 남겨진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럴 때뭐 그리스도가 무엇을 완성하지 못해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설명을 좀 이런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너희가 교회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겨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어, 바라는 것 교회가 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 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이 그리스도를 향,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남겨놓으신 고난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과 지금 자신이 예, 복음을 위하여 당하고 있는 육체적 고난을 일체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 이런 상황은 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은 고난에 내가 지금 일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하면요. 그분의 몸을 위하여 채운다. 그것이 교회이다. 이, 이게 맞아요. 직역하면. 헬라우 언어대로 직역하면 예, 그분의 몸을 위하여 채운다. 그것이 교회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채우노라라는 그이 동사의 그 시상은요. 현재고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오늘 내삶 속에서 나는 채워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 자신을 직분자로 소개하는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소개하는 그 직분자들의 이게 진실이고요 교회 직분자들의 진실이고 이것이 존재성이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25절 보면 여기 교회의 일꾼,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알아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봉사, 집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예, 그 일꾼으로 할때 원어적 번역은 하인이에요. 머슴.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러니까 직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자신이 교회에 일꾼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거랍니다 이 번역을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개혁계정에서는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혁 한글에는 이걸 경륜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경륜 근런데그 경륜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게, 없는 게 아닌 게 원어로는 이게 오이코노미안 해가지고 이게 사실 경륜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섭리로 번역했고요 RSV에서는 신성한 직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그 직분이라는 것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두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그럴 때 직분을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그 뜻을 두시고 섭리하시고 신성한 직무로 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맡기는 그래 이게 오이코노미안입니다 이게 경륜이라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에덴 개혁 장로교회 내가 직분자다 교회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말이 뭐 내가 대접받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머슴이다 내가 교회의 하인이다 종이다 노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에 남겨놓으신 고난 내가 이거 치를 용이가 있는가 지난 주 금주 말씀처럼 내가 정말 은사백세계를 대가 지불할 내가 그럴 마음이 과연 있는가 사실 오늘 우리가 뭐 신방을 논하고 막할 거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이 부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은혜를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남겨진 고난에 나 스스로를 밀어넣는 그 그런 내 안에 감사의 부름을 내가 인정하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은사백세계리라는 그런 값을 지불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육체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꾸만 일체화 시키면서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직분을 따라 직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 나를 드릴 용의가 있는가 이제 이 시간 그, 그 마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실 그 다음부터 논의되는, 뭐, 어떤 우리가 진짜 구체적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방을 얘기할 때,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라는 얘기가 대본 나오죠. 그거는,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뭐, 이렇게 부목사나 여자, 신방 전도사나 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우리가 왜그 일을 해야 됩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근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방이 그만큼 육체의 고난이 필요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부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나 집사님들이 부서를 섬기거나 교회의 어떤 운영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직분을 통하여 주신 사명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성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영역이 뭐냐 할 때는 정말로 영혼을 돌아보고 또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하는 일에 우리 직분자들을 불렀다는 거.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 그게 신성한 직무라는 거. 첫째,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신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그 신방에 대한 정의, 신방이 뭐냐? 신방이 뭐냐? 신방은 어 여쭤볼 거예요. 나중에 신방이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어, 이게 뭔 소리지? 이이 예,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 그래서 뭘뭘 뭘 하나님이 뭘왜 찾아오시느냐? 예, 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방하신다라는 것은 에,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또각 사람들을 신방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말씀이 되어졌는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방입니다 음,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좀 연결해 보면요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 입양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으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신방이죠. 하나님의 신방. 음. 그러니까 찾아오신 말씀이 교회에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말씀이 교회에 과연 말씀이 되어졌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 신방에 대해서 이 코넬리우스 반담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요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살피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방을 지금 얘기할게요 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방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영광의 소망이 됐는지, 정말 그 말씀이 과연 각자에게 말씀이 되어졌는지, 이를 살피는 게 하나님의 신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방을 직무, 신성한 직무,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도록 사실은. 우리를 위임, 위임하신 것이 우리를 세운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신방을 우리가 해야죠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런데 교회에서 하, 해야 되는 하나, 우리의 신방이 뭐냐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신방이 뭐냐 예, 선포되어진 말씀 우리가 복음이 강설되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교회의 지체 지체들이,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사는지, 그 말씀대로 그것이 교리가 바로잡히고 삶이 그렇게 나타나고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어, 그 말씀이 말씀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 신방이라는 거.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방에 대한 그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가서 신방할 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왜왜왜왜 왜, 왜, 왜 그러죠? 내가 신방할 때 장로고 집사니까 내가 저 집에 가서 내가 내가 또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게 신방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방 그래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각자 각자 신방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됐느냐 그 비밀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졌느냐 우리 각자 각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진리가 됐느냐.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신방의 정의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방은 예. 예. 강설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의 진리가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역사하고 있는지. 그 그러니까 성찬 신방을 받을 때는 우리가 성찬을 신방할 때는 이 성찬을 받을 때 판들이 는 최근에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안에 회심의 역사가 있는지를 여쭙, 여쭙는 거죠? 돕는 거죠? 어, 왜? 그게 신방의 정이니까요 어? 다른 게 아니에요. 신방 가 가지고 막, 어, 그, 물론, 그, 물론, 신방 갈 때, 에, 그, 하, 내가 가서 한 말씀을 읽을 말씀은 준비해 가는 게 좋습니다라고 어, 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리고서는 어그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어떤 마음의 그 변화가 있는지 회심이 있는지 이것들을 살피는 것이 신방이라 그럽니다. 신방의 목적은요 신방의 목적은 분명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위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장로님들의 신방이나 집사님들의 신방이나 이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장로님들의 신방은 그 여기 보면 나타나지만 우리가 성찬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서 정말 진리가 그 안에서 바르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이그 집사님들의 신방에 대해서. 어, 이 책에서 소, 소개하고 있는 게히브리서 사장 그 14절로 16절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핀다라는 것이 집사의 신방의 그정이며 목적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사님들이 구제를 한다라는 구제 신방의 개념이 뭐냐 물론 예, 가난한 자, 뭐 이렇게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그 자비와 극류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같이 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그 육체의 피로라든지 예, 현실적인 물질적인 피로를 돌아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만 그냥 육신적인 얘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 그, 그, 그 제사장의 직무잖아요, 집사님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방인 거죠 이렇게 장부님들은 막 영적인 신방하고 집사님들은 예 그냥 그 그런 그, 그 물질적 신방이라는 것 속에 예 담겨져 있는 똑같이 신방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이 예 그래서 집사님들은 예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돕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어 살펴주고 그런 것을 보살피는 그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장로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성찬과 연결돼서 정말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랬을 때는 교회에 권징을 하고 권면을 하고 회개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성찬을 금하하한 이런 사역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신방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방법적인 면은 이 책에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은 본질적인 면만 소개할게요. 본질적인 면만. 28절 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 보면 그를 전파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의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말해요. 또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각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각그 지체의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라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직분자로 불렀다 응?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그 일에 내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워가겠다 그 고백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 각 사람을 권하고 하는 부분과 각 사람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을 우리의 장로님들의 신방과 구제의 신방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 권하고라는 말은 여기에 훨씬 더 마음. 이게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긍휼의 뜻이 담겨 있는 그 마음이 이이 단어 자체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하고라는 말은 각 사람을 이렇게 마음 마음이 각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일어서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그그 그리고 마음에 그 정말 이 복음이 잘 간직되도록 하는 일. 이게 권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이것은 집사 신방의 목적이고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지만 하면 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내가 신방 가서 난 집사로서 내가 신방 가서 뭘 해야지? 여기 방법적인 면은 얘기해요. 집사 신방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게 3, 40분이면 좋습니다. 가서 어,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여기서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내가 가서 집사의 신방으로서 내가 뭘 해야 돼 아, 권하는 거구나. 권한다는 것은 내가 긍휼의 사역, 대제사장, 집사의 사역이 제사장적 사역이니까요. 극률과 자비를 가지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마음을 그들한 일어나서로 힘을 얻도록 그리고 그 마음에서 복음이 간직되도록 위로와 격려와 보살핌의 따뜻함들을 하는 것이 이게 본질적인 신방입니다 집사님들의 여기 가르친다라는 것은 이게 잘 알고 있죠 우리 디다케라는 건데요 음, 진리를 반복, 반복한다는 반복 거예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사역이 바로 이런 거죠 장로님들이 가서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복음의강설을잘 분별하고 그 의미를 알고 어, 그러셔야 돼요 에, 책에서도 얘기해 주지만 가서 어, 진리가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어, 이렇게 본인이 복음에 대해서 선포되어진 것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진리로 가르쳐야 되니까 양육하고 반복하고 진리를 세우고 그러니까 영적 분별과 통찰을 갖는 것이 이게 가르치는 장로의 신방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참 놀랍게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에, 이게 누구냐? 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 어,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역사를 따라서 여기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는 이에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 내가 그게 아니라 이 신방을 우리가 할때 교회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한테 채울 때 우리 안에 정말 어떻게 힘을 다하여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거든요 우리의 이 직무가 그리스도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활동을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막연하잖아요 어?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역인가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그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하도록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역인 것을 말씀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만 읽어보면 아, 이게 내, 단순히 나의 힘으로 하는 사역이 수고가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도록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구나. 내가 신방을 가서 그,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신방하고 이제는 집사님들도 신방하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저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뭘 믿고 장로님들한테 교회를 맡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뭔 소리냐고 장로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신방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뭐 그런다는 거래서그러면그장 그러면, 그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어? 그러면 그건 자기 교회 하는 거죠. 자기 교회. 인간의 교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 내 힘으로 어, 집사하고 장로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유인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강력한 활동이구나.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골로 3장 12절로 17절 우리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하게 읽어봐요 함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일에나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일하심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 그러니까 에,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 우리 자신의 고난을 음,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남겨놓으신 거. 교회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게 뭐예요? 각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이런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전하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데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말씀되어지도록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진리가 되는 그 일을 하는 게 뭐냐? 신방이라. 신방은 이런 것을 목적을 두고 누군가 뭐그 정말 뭐 그 누구에 대해서 원망과 힘든과 얘기할 때 인간적으로 맞장구 쳐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권하고 세우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래서 이 일은 감당을 하면 결국 그 영적 유익은 바울이 다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안 하면 몸은 좀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직분으로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이 직무에 대하여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에, 그 악하다 게으르다 도 대체 뭐가 악하고 게으를까 전도를 안 해서 예, 훨씬 더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영광의 아름다운 이 직임의 부름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섬기듯이 섬겨 나가는 우리 귀한 에덴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보면 방법적인 면에서 보면 그 집사님들의 신방과 장로님들의 신방이 비밀스럽게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회의록에 남겨져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는당회 회록에 집사님 집사 회록에 신방 보고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비밀이 잘 보장되고 또그 일을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잘 서로가 공유해서 성도님들의 유익을 잘 살피도록 그런 것도 잘 얘기해 놨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